일단은 가발을 벗었다가 정의치선되거든요 아, 선배. 네. 하이가. 네. 하이가. <웃음> 아, 어. 시원한데? 예쁘게 한그 위치에 맞게끔 써주세요. 이 위치가 제일 좋은 거죠? 네. 뭐가 붙해요제 앞머리가 길이 보름인데 옆옆 옆에가 있으시면 안 하고 눈매 다 치는데 앞머리 길이 어디에 맞춰드릴까요? 일단 음, 네. 눈썹 살짝 내려올게 가운데부터 자르나요? 네 가운데 어, 네. 좋죠 그게 멈출까요? 네 음, 좋아요 가만의 장점 머리가 안 자라죠? 네 맞아요 음?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두상에 네. 맞게 자르는 게 진짜 중요해서 음. 네. 어때요? 이도는요 어, 좋아요. 진짜 무거운 것만 마지막에 제거할게요. 네. 여기 애교머리도 빼드릴까요? 멈출까요? 어, 살짝 해주세요. 음, 여자에게 애교머리란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? 여기 <웃음> 잠시 <역시 역시> 센스 <웃음> 이 정도까지만 해요 네, 괜찮은 거 음. 같아요. 한 거? 한 음. 거? 어, 음. 와, 확실히 뭔가 똑똑해 보이는 게 없어지네 근데 이제 머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너무 긴 것보다 무겁거든요? 맞아요 아,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도 어때요? 저 오른쪽? 어, 좋아요 거기서 멈출게요? 네 제가 음. 확인해봐야겠 지 왼쪽 어때요? 왼쪽 오른쪽 오! 맞아요 음, 괜찮아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? 네, 네. 뒤에 자를게요 이제 네 근데 오히려 뒷머리쪽에다 숱이 없어 아. 지금 보시고 네. 본인이 좀더 수정하고 싶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끝그 아마 일반인분들은 뭐가 변한 거 이럴 거예요 <웃음> 처음 썼을 때는 진짜 막 부하고 옆에가 좀 불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오, 지금은 완전 <웃음> 신기하다. 이게 자기 머리가 아니라서 네. 공간이 떠요. 그러니까 음. 습관적으로 이렇게 길들여주세요. 붙일 수 있도록. 너무 음. 되게 작아 보이니까. 네. 오 진짜 우와. 오 예뻐요. 예뻐요. 와 굿. <웃음> 와, 진짜 자연스러운 거. 띠스인데. 끝! 끝! 마지 <웃음>